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수가 거의 강보합으로 이제 양지수가 끝났고 그중에 이제 특히 유동 눈에 띄었던 종목이 바로 원료 의약품 공급 제약사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역시나 이제 중국 관련해서 중국이 코로나 해제를 하면서 어 약품 사재기가 이제 급증한다는 이런 이유 이유로 우리 식품 의약청 안정처에서도 감기약 원료 수입을 이제 제약사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미리 확보해라. 생산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는 소식으로 원료 의약품 어이 종목이 이제 공급사들이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 오늘은 제가 이 제약사 저도 뭐 투자를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제가 포트에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건 제약. 그다음 이제 건설주죠. 어, 그래서 오늘은 이 제약사, 어, 상승했던 제약사, 5% 이상 상승했던 제약사와 건설주 흐름을 한번, 어, 현재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은 이제 엔터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실적이 받, 받쳐주지 못했지만 기대 심리로 올랐던 어 이제 엔터주들, 어, 미디어 관련주들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어또 의외로 NC가 이제 큰 폭으로 또 조정을 받은 이제 게임 관련주에서 이제 NC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아 어, 그리고 지금 살펴보실 어 제약주들을 보면 먼저 상한가를 간 종목이 이제 경보, 어, 종근당의 이제 자회사죠. 이런 화일약품 이두 개가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두 종목 다 특징은 1, 2, 3분기 적자 기업이라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부채는 얘가 이제 화일이 5% 정도의 아주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두개다공교롭게도 어, 이제 1,900억 대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한가를 가면서 하 어, 1,900억 대. 그래서 2,000억이 안 되는 수준까지 이제 돼 있고 그 외에 이제 보락, 또 명문, 이연, 제일바마 국제, 어, BC까지가 10% 상승을 했습니다. 어, 얘들 종목 중에서는. 어 지금 제일밤하는 PBR이 0.48배 수준이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이연이가 4,400억 대, 나머지는 1 0 0 0억 원대 수준이죠. PC월드가 800억 대, 이 천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는 종목이 대부분 다 이런 1 천억 원대, 2천억 대의 그 종목이 어, 10% 이상의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 보시면 이제 적자 기업 상, 기업들이 중간 중간에 이제 껴있죠. 그리고 실적이 좀 나아지는 종목을 체크해 보면 이제 수젠텍 어, 진단키트 주죠. 예, 진단키트가 4, 퍼는 4배 수준입니다. 얘는. 그리고, 유나이티드 8배, 그리고 PCL 대정화금이 어, 10배 정도, 이런 수준에 이제 거래되고 있고, PBR은 이 제약주들이 상당히 높죠. 어, 이 성장성을 좀 높이 평가를 하죠. 이, 어, 떤 제약 하나 임상에서 성공하면, 어, 대박이 나는 게이 제약주기 때문에, PBR 평균은 2.8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1배가 안 되면 이제 조금 싸 보이죠. 제일바마 0.48, 대정, 종근당 홀딩스, 그리고 경남 제약이 1배가 안 되는 수준이죠. 오늘 상승한 종목에서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부채는 이제 5% 되는 건 아로, 아미노로직스. 얘가 이제 5%대.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제 큰 대형주가 그나마 체면을 차린 게 이제 한미아품이었죠. 어이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돈을 법니다. 5,140원을 보면서 폰은 57배 수준이고 PBR도 상당히 높죠. 얘는 4배 수준. 그리고 시가총액은 3조 6천억 대 수준에 있습니다. 얘가. 어 그래서 어 대부분 이제 제약주들을 보면은 어 대형주 외에는 이제 중소형주 이,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걸어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 종목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부분 다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좀 지겹으시죠. 그래서 대표 몇 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보제약 10월 달부터 야금야금 이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급등하면서 200일선까지 이제 돌파한 상태죠. 다음은 이제 수전택입니다 얘는 퍼는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흐름은 한번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가 많다 증가했다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이제 원상태로 내려오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또어 마스크 해제 관련돼서 또 어떻게 방향을 전환할지는 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 일단 얘네는 실적이 이렇게 어 3분기 어 1분기 2분기 3분기 이제 갈수록 이제 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 퍼가 이제 계속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어, 이 수젠택이. 어, 다음은 유나이트드 제약입니다. 이게 예, 보시면 뭐 거래량은 이제 20만 주 수준이고 거의 뭐 이렇게 횡보하다 급락했었습니다. 그리고 반토막 가까이 났죠. 그 상태에서 계속 이제 2만원대에 어, 이, 이 가격대에서 계속 이제 횡보 중이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과연 이제 여기 이 지금 뭐 저항 매물이 가장 많죠. 2만 6천원 선에 고기 어, 라인에 이제 딱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어, PCL 얘도 마찬가지 이제 진단 키트죠 또 모로코 진출을 했고 또 타액 키트 관련 주죠 여기 보시면 어, 얘는 이제 10월 달부터 야금야금 아주 뭐 10만 주 미만의 거래량으로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하지만 어, 이게 꺾이지는 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5일선에서 어,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죠 거래량은 작지만 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실적은 이렇게 어, 600원 또 900원 그 다음 에 이제 적자 3분기 적자 상태였습니다 다음 한미약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지금 12월달에 아주 그냥 초부터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한미약품 그리고 건설주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건설주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12월 들어서 어, 죽을 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그동안 상승했던 코오롱이 어, 21선에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더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저 건설주 어, 미래는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어, 갑자기 뭐 어떤 호재가 나오고 또 터질지 이거는 뭐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부자 이 설문을 했을 때 우리나라 최고 상부에 있는 한국 부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나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관리 관심 분야 물어봤더니 국내 부동산 세무상담 뭐 이런 거 국내 금융 이쪽이었고 장기 투망 유저처 거주용 외 주택 거주용 외 부동산 빌딩 토지 그리고 주식이 30%대의 이런 순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다 포함하면은 70%대에 거의 육박하는 어 이런 그 부자들은 아직도 부동산에 어, 주력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L 코롱글로벌 이번 달에 이제 안양에서 평촌 센텀퍼스트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 분양이 어떤 식으로 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요 건설사들 현재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 먼저 KH가 급락을 한 이후에 약간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KH 3부는 이제 1, 2, 3분기 적자 상태이죠. 여기 두 기업은. 그리고 시가총액은 KH 683억.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는 어 지금 신원종합개발 다음으로 이제 높은 시가총액이죠. 신원이가 오늘 어 0.59% 이제 소폭 하락했고 대우도 마찬가지 소폭 하락. 3부부터 진흥 일성, 동부까지는 어 그나마 이제 오늘 선방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다 이제 2천억대 수준. 그리고 대우 1조 8천억, 퍼는 5배 수준이죠. 지능 5배, 코오롱 글로벌 이제 4배까지 와있죠. 그리고 태형이 5배. 어, 여기서 보시면, 어, 지능이 0.98, 조금 이제 높고, 이, 이 퍼가 이제 대우가 0.48, 어, 그리고 코오롱이 이제 0.77.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에서는 약간 이제 중간 정도쯤에 와있는 코오롱 글로벌이고, 태형은 이제 역시, 어, 부채가 이제 이 중에서는 이제 가장 높죠. 그러다 보니까, 어, 0.24배 수준이죠 pbr로 보면 여기서 보면 그래서 시가총액은 1700억대 수준 어, 그래서 어이 기업들 아, 향후에 한번 흐름도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더좀더 더 어, 어떤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 어, 저점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출 때까지는 한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저도 오늘은 어, 조금은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뭐 이렇게 어, 바닷권 이라는 인식보다는 어, 추가적으로 좀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포트에 소량만 아주 적은 소량을 한번 매입을 해봤습니다 오늘 어, kh 건설입니다 아,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이 원체 작다 보니까 뭐 300원에서 600원 대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100% 가까이 올랐죠 어, 예, 하지만 어, 이 대주주가 또이 어. 이, 어 반열을 좀 하는 종목이 이 K H기 이 때문에 한번 대주주들 흐름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간으로는 이제 역사적인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K H, 아, 코롱이 그동안 이제 대장주로 치고 올랐지만 좀 아쉬운 모습이죠. 지금 3만 원대에서 역시나 이제 전에 있던 그 강력한 선이죠, 이 저항선 9대를 결국은 이제 밀리면서. 어이 참여한 이 코롱에 투자했던 고점에 물렸던 사람 물량이 어느 정도는 소화돼야 어, 어느 정도 저점이 잡힐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갭으로 상승했던 어요 구간까지도 이제 갭이 다 메워진 상태고 지금 보시면 이제 60일, 200일 또 120일선 이 이동 평균선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이 어느 정도 되면 어 어느 정도 지지 라인대가 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어차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 하락선에서는 어, 이, 이 추세때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어, 지지 라인 때를 한번 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지금 뭐 코오롱과 같이 상승 추세를 같이 보였던 종목이죠 그래서 같이 뭐 흐름은 이제 같이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어, 121선까지 이동평선을 제이다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이제 안 좋은 모습이죠 뭐, 모든 이평선을 다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어, 121선에서 지금 밑거리를 좀단 모습이죠 그래서 어, 살짝 이제 더 이상 뭐 121선 밑으로 까지는 하회하지 않기를 한번 어,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지능기업이죠 지금 보시면 얘도 뭐 12월 초까지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먼저 앞서가던 그, 대장주들이 꺾이면서 이제 같이, 흐름을 좀 같이 탔죠. 어, 그리고 현재는 이제 21선에 걸려 있습니다. 요때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21선 요 라인 대에 있는 모습이죠. 어, 동부건설, 얘도 마찬가지죠. 뭐, 지능이나 마찬가지. 자, 흐름은 대부분 다 이제 대, 앞에 갔던 대장주 꺾이면 그 밑에 있는 주들은 당연히 이제 같이 이제 쓸려서 같이 꺾이죠 그래서 흐름은 보시면 이제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향하고 있고 하지만 얘도 이제 8천원대이죠 지금 보시면 21선 61선이 이제 모여있는 구간이 이제 8천원대죠 요 구간에서 그나마 밑꼬리가 살짝살짝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동부 어, 일성건설이죠. 지금 보시면 뭐 얘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급등 후에 조정 받으면서 21선을 탔죠. 이렇게. 어, 지금은 이제 약간 21선까지 이제 추락하면서 좀 내려와 있고. 어, 지금 60일선에서 어, 지금 견디고 있는 상태인 일성건설. 아, 오늘은 한번 제약주 흐름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약주가 그동안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고개를 쳐들면서 가는 종목들도 이제 나와주고 있고. 아, 앞으로 어떤 쪽으로 전개될지는 뭐 저도 예측은 할수 없지만 일단 저의 제 생각에서는 제약주가 고개를 좀더 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어그 모습 자체로는 좋아 보이고 건설주가 지금 주목을 시장에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들어서 중국 관련 이슈가 막 터지면서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고 그외 반면 이제 소외되고 있죠 건설이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대장주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대장주가 꺾임이 꺾이기 때문에 2,3등주는 당연히 이제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흐름은 앞으로도 이 대장주 앞서 갔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지지되는 모습을 한번더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긴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